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새로운 것을 가져왔습니다. 자 요즘 어, 프랍 트레이딩 펌이 핫하죠? 내가 굳이 큰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큰 자본으로 시작을 할수 있는 게 바로 프랍 트레이딩입니다. 자 프랍 트레이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 일정한 양의 이제 수강비죠, 수강비, 수강비를 낸 후에 내가 수익을 낼수 있는 트레이드라는 게 이제 어, 입증이 되면은. 이프랍 트레이딩 회사 측에서 우리에게 계좌를 줍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하면 대여 계좌죠. 그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수익을 일정하게 우리가 나눠 가져가는 그런 형식이고요. 그래서 f t m 오며 파이브며 여러 가지 이제 회사들이 있는데 이번에 제가 소개해 드릴 한 곳은 바로 럭스 트레이딩 펌입니다. 주소 같은 경우는 네, 영상 하단에서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들과 살짝 다른데 어떤 것이 다른지 제가 곧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럭스트레이딩 펌 같은 경우는 최대 250만 달러까지 우리가 이제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만 내려와 보면은 자 단계별로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수익을 낼수 있는 트레이더라는 것을 이제 입증을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럭스 트레이딩 펀만의 이제 리스크 그 룰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내가 리스크를 제대로 관리를 할수 있는 트레이더인지, 그거를 또 입증을 한번 해야 합니다. 뭐, 그거는 당연히 수익을 낸과 동시에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make real money 어, 네. 출금 같은 경우는 65대35로 우리가 65그 다음에 럭스 트레이딩 퍼이35로 우리가 65 35 이런식으로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내려와 보면은 세가지 의 어카운트 플랜이 있는데요 자 보시면 은 5만 달러 10만 달러 그 다음에 15만 달러 10만 달러 15만 달러 이런 식으로 이제 있습니다. 자, 5만 달러 같은 경우에는, 자, 첫 번째, 첫 번째 단계죠. 이벨리에이션 데모 어카운트로 이제 데모 계좌를 처음에 봤는데, 5만 달러가 아닌 5천 달러 어카운트를 처음에 데모 어카운트를 봤습니다. 그 후에 이제 수익을 우리가 300불이라는 수익을 내면은 6%죠. 6%의 수익을 내면은 다음 단계 두번째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구조이고요 300불이 우리의 목표 타겟 내가 최대로 이룰 수 있는 돈은 200달러 입니다 그래서 약 4% 인거죠 자 맥스 드로우 다운이 그래서 4% 인데 자 보시면은 첫번째 단계와 두번째 단계는 4% 렐레티브 라고 써 있는데 세번째 이상부터는 픽스라고 써 있죠 자 이게 무슨 말인가 4% 렐레티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만약에 5,000불에서 5150불 아니면 5200불 까지 찍었다 그러면은 그 우리 계좌의 최고점인 5200불에 4%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최대한 이룰 수 있는 돈은 200불이 아닌 208불이 되는거죠. 그쵸? 첫번째와 두번째 단계는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첫번째 단계를 통과를 했고 두번째 단계인 First Fund Account.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실제 계좌를 주는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한번더 이것을 6%라는 수익을 내면은 세 번째 단계인 이제 풀리 펀드 어카운트로 이제 5만불을 이제 받게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10%라는 수익이 어, 목표가 되겠는데요 목표 타겟시가 되겠는데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픽스죠 자픽스란 무엇인가 우리의 스타팅 어카운트 밸런스 5만 달러죠 여기서 4%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2천 달러가 되는거죠 내가 5만 4천 불이 있건 4천 9 0 불이 있건 5만 달러에 2천 불이 내가 최대 이룰 수 있는 돈이다. 그렇죠? 그러면은 49,000원 있으면은 1,000불 남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4 8 0 0 0까지 도착하면은 어, 우리는 이제 실패로 이제 되는 거다. 그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똑같이 10만불에 10% 타겟, 4% 최대 로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은 5만불 10만불이 되고요. 10%를 또 이제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은 20만불을 주고요. 여기서 10% 하면은 그 다음은 50만불, 그 다음은 100만불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10만불과 15만불도 같은 방식으로 됩니다. 스타팅어 카운트 밸런스만 이제 틀린 거죠. 그래서 데모 카운트가 15,000달러, 타겟은 똑같이 6%, 로스는 똑같이 4%. 그렇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그래서 최대 1000만까지 받을 수가 있다고는 되어 있는데 실제로 여기까지 갈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는지는 아주 궁금하네요 그래서 조금만 내려와 보면은 네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네 5만 달러가 5만 달러 어카운트는 200유로 10만 달러 어카운트는 300유로 15만 달러 어카운트는 400유로 그래서 스타트 나우 n 를 누르시면은 가입을 할수 있는데 그 전에 앞서서 네, 여기 조금만 내려와 보면은 주소들이 있습니다 네, 주소가 왜 중요하냐 안전한지 알기 위해서죠 네, 이런 식으로 회사 주소들을 검색을 해보면 네, 오피스 이제 위치가 다 뜹니다 그래서 영국의 오피스가 한 곳이 있고 유로럽언 유니언, 유럽이죠 슬로바키아의한 곳이 있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스위스의도 오피스가 있습니다 전화번호도 여기 있고요 이메일 또한 있으면서 궁금하신 것 또한 바로바로 바로 여기서 질문을 할수 있게끔 이메일, 네, 메시지 또한 보낼 수가 있네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올라가보면은 이제 룰이 있습니다. 룰을 한번 우선 읽어보죠. 자, 트레이딩 룰. 좀만 내려와 보면은, 자, 한번 봐보죠. 프로핏 타겟은 어떻게 되고, 프로핏, 이제 쉐어, 수익은 어떻게 나누냐. 첫 번째 데모 어 카운트와 이제 두 번째 스테이지까지는 6%라는 수익을 만드는 것이고요. 그 다음부터는 풀리 펀드 어 카운트가 되었을 때, 10%가 목표치라고 여기 써있네요 그 다음에 수익 같은 경우는 우리가 65% 35%는 럭스 트레이딩 펌이 가져갑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번 출금을 신청할 수가 있고요. 그 출금 신청 같은 경우는 24시간 안에 해결이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최대 로스 네, 최대 로스 같은 경우는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어, 그렇게 어, 굳이 안 읽어드려도 될것 같습니다. 4% 로스죠 자, 스탑로스 정말 중요하죠. 성공적인 트레이더가 되려면 스탑로스는 무조건 필요합니다. 그래서 럭스트 레이딩펌에서는스탑로스를 무조건 사용을 하게끔 그런 룰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이제 이쪽에서도 보험이죠 당연히 그래서 리스크를 관리를 할수 있는 어 트레이더인지 그것을 확인을 할수 있게끔 또 도움이 되고요자 그래서 만약에 어 트레이더가 거래를 이제 진행할 시 2분안에 2분안에 스탑로스를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거래 시작할 때스탑로스를 미리 설정해 두시거나 거래 진입한 후에 2분안에 스탑로스를 설정을 해두시면 됩니다 만약에 트레이더가 스탈스를 설정을 하지 않을 시 자격 박탈 또한 어, 심하면 자격 박탈 또한 당할 수 있으니까 그점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스탈러스를 두실 때에는 꼭 본인이 잃으실 수 있는 최대 돈보다 낮게끔 네, 설정을 해두셔야 합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최대 잃을 수 있는 돈이 100불인데 내 스탈러스의 사이즈는 150불이 될 수가 없죠 이점다 이해하시죠 이것만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FTM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단계가 한달 두 번째 단계가 이제 두 달이라는 시간 그 기한이 있는데 그리고 마찬가지로 파이브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3개월인가 그럴 거예요 럭스 트레이딩 펌은 여기서 좀 다릅니다 시간에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시간 제한이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페이스로 천천히 거래를 하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조건이 하나가 있네요 럭스 트레이딩 같은 경우는 만약에 트레이더가 60일 이상 거래를 하지 못할 때에는 직접 럭스 트레이딩 펌에 이메일을 보내셔서 왜 내가 거래를 하지 못하였는지 어떠한 상황이 있는지 해명만 해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액티브 트레이딩 데이 이거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데모 어카운트와 두 번째 스테이지에서 적용이 되는 건데요 간단하게 여기 설명을 해드리자면 은 어, 뽀록으로 <웃음> 뽀록으로 성공한 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라고 어, 있는 그런 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어, 럭스 트레이딩 폼에서는 어, 최소 29일의 트레이딩 데이 그리고 그 말은 최소 29개, 29개의 트레이드 거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거래하나 화요일날 거래하나 수요일에 거래하나 이런 식으로 하루하나 새로운 날에 거래를 하는게 액티브 거래 데이에 포함이 되는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3일만에 6%라는 수익을 만들었다 그럼 아직 26일 남았고 그 말은 최소 26개의 거래가 아직 남아있다는거잖아요 그렇죠 이미 6%를 달성했을때는 여러분 그냥 매일 0.01 랏을 여신 후에 그냥 닫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쨌든 거래에 포함이 되는거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같은 경우에는 만 이게 풀리펀드 어카운트를 받았을 때뭐 5만 불이 됐던 10만 불이 됐던 15만 불이 됐던 그 어카운트를 받았을 때에는 이제 이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네, 거래를 하시면 되겠고요. 보시면은 풀리펀드 어카운트에는 최소 혹은 최대 액티브 트레이딩 대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써 있습니다. 자또 FTMO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종목 뭐 거래를 할수 있지만은 파이버 같은 경우에는 다 좋지만 r x x 밖에 거래를 할 수가 없어요. 자 럭스 트레이딩 같은 경우에는 포렉스, 커모디티 인디시스, 에너지스까지 해가지고 오일 골드, 뭐 US30 등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크립토까지 거래를 할수 있다고 네, 알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종목을 거래를 할수 있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f o r x 에 강하고, 어떤 분들은 뭐, 에너지에 강하고, 어떤 분들은 뭐, 골드에 강하고, 그쵸? 어떤 분들은 뭐, us30에 더 강하시고, 그쵸? 이렇게 우리만의 장점들이 또 있기 때문에 본인의 장점을 살려서 더 거래를 할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1대10입니다. 1대10. 자, 그 말은 무엇인가? 자, 10만 유닛이, 10만 유닛이 1락입니다. 1랏 1락. 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5만불짜리 어카운트를 했다고 할게요 자 레버레지는 1대 10이니까 5만 곱하기 10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50만이 나오죠 자 그러면은 50만은 50만 유닛은 자 이거 유닛을 바꿔줍니다 50만 유닛은 그러면은 5랏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5만불 어카운트에 내가 최대 사용할 수 있는 랏 한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하는 방법은 상당히 간단합니다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돈 곱하기 레벨리지 숫자 그러면은 값이 나오잖아요 이것을 유닛으로 생각을 해주시면은 몇나인지 간단하게 계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대 10이 절대로 낮은 레버리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100불짜리 어카운트를 거래를 한다고 했을 때에는 당연히 1대 10이 정말로 터무니하게 낮은 레버리지라고볼수 있겠지만 은 계좌의 사이즈 자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레버리지는 1대 10 이상이 솔직히 필요가 없죠 자 그리고 ftmo 같은 경우는 주말동안 거래로 홀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윙트레이딩에 좀 안좋죠 럭스 트레이딩에서는 주말동안 홀드에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EA를 네, EA를 사용을 하셔도 좋고요. 다만 다른 트레이딩 서비스나 네, 카피 트레이딩 서비스를 이용해가지고 거래를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하네요. 자그리고 가장 중요한 출금이죠. 자, 출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원할 때한 달에 한 번씩 원할 때 럭스트레이딩에 이메일을 보내가지고 24시간 안에 우리가 출금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메일을 보내실 때 얼마를 이제 뽑고 싶은지 그거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금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계좌를 키우는데 지장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정말 좋은 시스템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65대30 보면 정말 좋은 겁니다 당연히 환불은 없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가입을 하는가 다시 홈페이지에 오셔서 좀 내려오시면은 있죠. 죠타트트우우를러주주십다아아무나누르셔셔상상없없요요타트트우우르시시빈칸칸에채 채우시고 네, 이렇게 빈칸 다 채우시면 되고요. 사인 l 나우를 누르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조금 내려와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어 f 어떤 것을 원하는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보시면은 페이팔로 해외결제 가능하 b 요 페이팔에 l i 연동하셔서 해외결제 가능하고 그리고 또 크리토닷컴을 통 t 서크리로 코인으로도 결제가 가능하네요. 만약에 우리는 뭐 400유로 짜리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페이파를 눌러서 가보시면 은 장바구니에 담긴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쿠폰 해브 쿠폰 있죠. 이거 누르신 후에 마스터클래스 FXC를 써 넣으신 후에 어플라이 쿠폰을 눌러주시면은 5% 할인이 적용이 됩니다. 자 이렇게 코드를 입력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안 그러면은 영상 하단 그리고 댓글 창에다가 제가 그 링크를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링크를 누르신 후에 또 오시면은 그 코드가 이 디스카운트 코드가 적용이 되어 있을 겁니다 만약에 안 보이실 시에는 네, 코드를 써 넣으시면 되겠고요 혹시나 결제 문제가 있으시거나 디스카운트 코드 적용하는데 문제가 있거나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페이팔을 통해서 혹은 크레딧 카드를 통해서 네 결제를 하시면 되겠고요 플레이스 오더를 누르시면은 결제가 완성이 되면서 이제 럭스 트레이딩 펌에서 이메일이 올 겁니다. 그래서 400유로를 가지고 엄청난 레버리지를 솔직히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라 트레이딩 펌이 상당히 인기가 많은 추세인데 해외 트레이더들 유튜브만 보아도 럭스 트레이딩이 요즘 가장 인기가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링크를 통해서 5% 디스카운트 를 받으실 수 있고요. 성공적인 거래하셔서 꼭 대박나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